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투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뒷유리에 각양각색의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초보 운전가, 아이가 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배려를 구하기 위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가끔은 센스 있고 상대방을 미소짓게 하는 재미난 문구도 있지만 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허무스러운 문구나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들면 개가 된다느니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싶은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의미 있는 색상, 알파벳, 기호 등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초보 운전자의 표시를 붙이고 또 기한을 정해 의무 부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있던 의무 규정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각양각색의 스티커가 생겨나 운전 중 부주의를 유발해 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우리도 규격화된 표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하고 의무 부착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떨지 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비 우리나라도 1995년에는 초보 운전 스티커의 부착이 의무 규정이었고 운전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운전자는 6개월간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고 노란색 바탕에 가로 30cm 세로 1 0 c m 에 초보 운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야 했었어.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시 돈으로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하니까 꽤큰 금액이었지. 하지만 당시에는 비상식적인 규정이라는 비난이 많아서 결국 1999년에 폐지가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법규정이 폐지되고 난후 다양한 스티커가 제작 때 판매가 되고 또 부착 기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몰라 오랜 기간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생긴 거야 도로교통법에서는 초보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지 면허를 취득 했다고 바로 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바로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이처럼 정확한 규정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예 붙이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면허 면를갓 취득한 초보 운전자에게 와카바 마크라고 새싹이라는 뜻을 가진 초보 운전자 마크를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고 만약 초보 운전자가 이 마크를 붙이지 않거나 이 마크가 붙은 차를 추월하는 등의 위협을 가할 경우 모두 범칙금과 벌점 1점을 부과하는데 일본에서는 벌점 3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라서 벌점 1점은 무척 강한 경고가 되는 거지. 또 영국의 경우는 운전연수 중엔 수습생을 뜻하는 이니셜 L과 러시아는 푸틴의 노란색 사각형이라는 별칭이 있는 노란 바탕의 느낌표 마크를 사용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저마다 다른 모양의 초보 운전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해 놓았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의무교정도 없고 또 단속도 하지 않다 보니 부주의 운전과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무분별한 스티커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나 그림으로 회귀라 해서 스티커를 만들고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고 사고는 줄일 수 있는 의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